나는이 구역의 꼰대 우리들은 원래 하나같이 꽉하고 막혀버린 꼰대 나때 네 말이야 이렇지 은 말이야 이원 무슨 카블리 지금부터 잔소리 나가 신다 들어간다 윗. 용설명서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간다